어,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. 또 어, 확진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활이 이제 불편해지고 아이들 <웃음> 눈물 <나. 웃음> 많이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.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.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버텼으니까요. 계속 버텨 보면은 더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힘내십시오. 저희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그런 비슷한 종류의 전염병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처음 뉴스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고요.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금방 끝날 줄만 알았어요.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그때와 같이 어별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었습니다. 네.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고 이제 중국에서 먼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라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우선은 코로나 생긴 이후에 거의 제 삶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갔고 아이들을 못 만났어요. 친구들을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회성의 문제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었고요. 가장 두드러진 거는 우리 개인들의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됐다라는 게 가장 두드러졌고요.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저희 행사 쪽에는 바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저희 행사 자체가 없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이게 몇 명까지 늘어날까 라는 걱정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병상 이송을 또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저희는 솔직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느낀 인연이었거든요 저희 직업에 되게 감사해했고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면 어,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 대응 등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난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고생했다라고 서로 음 이야기 좀 많이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. 저는. 솔직히 고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당연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피해 보신 분들이 상장님 많으시잖아요. 그분들께서 더 힘내서 나라가 조금 더 활기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수고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지금 버틴 것처럼 잘 버텨보자. 어, 그동안에 병원도 많이 어렸습니다 이 우리 이 시기를 잘 넘어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축하도 하고 싶습니다. 음.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음, 잘해보자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. <웃음>